갈릴레이 상대성 기준계 물리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기준계라 한다. 기준계에 따라서 단순한 물리현상도 복잡하게 기술될 수 있으므로 현상을 단순하게 기술하는 기준계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다. 시간균질성, 시간평행이동 전후, 닫힌계의 역학법칙이 불변인 시간성질을 시간균질성이라 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라그랑지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공간균질성, 공간평행이동 전후, 닫힌 개의 역학법칙이 불변인 공간 성질을 공간균질성이라 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라그랑지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공간등방성, 공간회전이동 전후 닫힌 개의 역학법칙이 불변인 공간성질을 공간등방성이라 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라그랑지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여기서 파이는 회전각과 회전축을 동시에 표현하는 벡터다. 환성계, 시간균질성, 공간균질성 및 등방성을 만족하는 기준계를 관성계라 한다. 자연에 대한 고전적 지식에 의하면 관성계를 항상 선택할 수 있다. 관성의 법칙 관성계에서 자유입자는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게 관성의 법칙이다. 특히 어떤 관성계에서 속도가 0, 즉 정지한 자유입자는 음. 그 관성계에서 정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운동방정식으로부터 관성의 법칙을 유도해보자. 먼저 자유입자의 라그랑지안을 생각하자. 이때 시공의 균질성에 의해 시간과 위치 변수는 라그랑지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간의 등방성에 의해 역학법칙은 운동방향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자유입자 라그랑지안은 속도의 크기에만 의존한다. 즉, 한편, 운동방정식에서 라그랑지안의 위치 편미분은 0이므로 시간으로 미분한 속도 편미분 항만 남는다. 이때 남은 항은 0이어야 하므로 라그랑지안의 속도 편미분은 상수가 되어야 한다. 한편 자유입자 라그랑지안의 변수는 속도 뿐이다. 따라서 속도는 상수이어야 한다. 갈릴레이 상대성 모든 관성계에서 운동법칙은 동일하다는 게 갈릴레이 상대성이다. 즉, 모든 관성계에서 시공의 성질은 동일하다. 이것은 역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가령 주어진 역학계에 대해 관성계 K, K 프라임에서 운동 법칙을 G, G 프라임이라 할때발릴레이 상대성에 의하면 다음처럼 G 프라임 프라임은 G 프라임 고리어야 한다. 여기서 괄로 프라임은 K 프라임에서의 변수들을 편의상 줄여 표시한 것이다. 갈릴레이 변환 음. 서로 다른 두 관성계 k, k'을 생각하자. 그리고 k'은 k에 대해 등속도 v로 이동한다 하자. 또 주어진 점의 좌표를 k에 대해 R, k 프라임에 대해 r 프라임이라 하자. 이때 좌표 관계는 다음과 같다. r 프라임 r vt, t 프라임 t. 이 변환을 갈릴레이 변환이라 한다. 이 변환에 의하면 시간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가정은 고전역학의 근간 중 하나다. 참고로 상대론을 다룰 때 설명하겠지만 상대론에서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갈릴레이 상대성과 변환을 라그랑지안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갈릴레이 상대성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시공의 균질성과 공간의 등방성을 만족하는 관성기를 항상 선택 가능한 것과 갈릴레이 상대성 변환은 고전 역학의 근간이다.